널보고 왔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하널 보고 싶고 짧은 할까 하는 마음에 두군데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걸 때.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, 옆을 지나갔지, 지나갔지. 지금 너에게 변명처럼 늘리겠지. 나 너도 내눈 항상 나 혼자였는데. <웃음> 음식 갈때네 옆에서 놀리는 다른 어떤 <놀람> 사람 화가 난내 얼굴을 서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이준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의 때보다 난 외롭고 오전에 <놀람> 네가 가져간다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수 있어 둘이 되어버린 날이 진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의 때보다, 때보다 외롭고 허전해 니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